다음 메뉴 자 여기서 사용자 위에 더할 더할게요 누르세요.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아이디를 여기 오십니요. 이 번호는 어, 여기 붙여 놓을 거예요 네그 다음에 이름 네, 그 다음에 엔터 밑에 여기 밑에 엔터 있죠 예. 네. 올라. 오케이! 아니, 인증을 하고 손을 찍고 해야 돼 인증하면 이렇게 지문이 보이잖아 어떻게? 여기 지문을 누르십시오 그래서 더하기 아. 눌러서 됐다가 다시 됐다. 됐다가 다시 대고 한번더두번 됐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더 하려면 다시 더하기 아. 눌러서 다른 손가락 다른 손가락 잠시. 네, 그걸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가 다시 약간 깊숙이 넣으세요. 손끝이 다다 닿게 됐습니다. 이러면 등록 끝났습니다. 뒤로 되돌아가시면 확인 저장 예스 이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쌤 찍어 봐라. 아니 그거 누르지 마. 그냥 찍으세요. 인증되었습니다 됐죠 만약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근태모드 눌러서 응. 출근을 누르고 응. 아침에 찍으시고 주말 응. 출근할 때는 네, 우리는 안할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누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퇴근할 때는 아니 근태모드 누르고 퇴근 누르고 찍으면 퇴근으로 찍히고 네. 주말에는 출근도 찍고 퇴근도 찍고 두 번을 아. 찍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서 출근 말해요. 퇴근 영상 찍어요? 예. Yeah. <웃음> 왜 <웃음> 그래? <웃음>